세안을 마치고 나온 상태고요 엄청나게 크죠? 자, 일명 자이언트 워터락 토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알코올이나 타라벤 6종은 배제를 했다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눈이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샴푸, 이렇게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샴푸라든지 뭐 린스, 뭐 이런 세정제도 그렇고요. 되게 예민한 거 쓰면 은 눈이 바로 따갑고 막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.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냄새는 거 거의 무양 무향, 무양이에요. 저는 무양이 좋아요.